고가락은 괜찮으십니까? 안 괜찮아요. 안 괜찮다고 해야겠다. 아! 혼내지 마세요. 후에. <웃음> 으. 아! 보고 싶었다면 생활 지키기 위해 독촉해서. 아, 아! 아 너무 어, 어 너무 싫어. 어 너무 싫어. 아, 정말 너무 싫어. 아, 진짜 개협이야 너무, 너무 싫어. 정말. <웃음> 뭐라는 거야 어디 부딪혀서 다쳤어요 그래야지고 호행이야 아 짜증나 금지 단어 쓸 거야 다들 지발발아라 뾰잉 뾰잉 패치 됐나 근데? 아직 패치 안 됐지? 아 그러면 아직 유미 쓸만하네 이지면 유미로 붙어 있어야지 <웃음> 아니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는데? 어깨가 지금 하늘을 뚫었어 저 원델 친구가 전파에 무슨 게임을 했길래 저렇게 자신감이 가득해 아! 이러면 좀 말이 달라지는데 잠깐만 저 친구 이즈 외에는 썩안 좋은데? 아 붕대 찍었네 이 친구? 아무 붕대 찍으면 아니! 아, 아 잠시만요 아 진짜 맨날 방 머리로도 들어주시와요 라인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네 아야아제이제 아, 비전 적어. 아 내가 맞았어 아. 맞을 생각 없었는데 아 맞았어 나이스 나이스 팀 잘한다 브라가스가 무무한테 졌어 아니 이야 블루 쪽에서 난리가 났구만 와저게안 죽네 와저게안 죽네 와 진짜 어떻게 저게안 죽을 수가 있지? 아, 아이고, 미안합니다 어, 이제안 갔어? 살려 아저씨, 배불씨아 아저씨, 아저씨, 슥 한번 피하고. 아저씨, 아저 아저씨, 아저씨, 요저씨 아저씨, 아저씨, 아저씨, 그렇게 막 들어오면 안 되지.. 빨리 가자. 더 붙어, 더 붙어, 더 붙어봐. 안 돼, 빠지지 말지. 이제 잡을 수있었는데 아까 네, 아저씨, 아저씨, 오! 아, 너무 늦게 걸었는데? 아, 그래도.. 어. 오, 나이스. 그래도 살았네. 아 조금 살짝 늦긴 했지만, 가자. 책좀 읽어봅시다. 이 정도면 읽을 만하다. 근데 내가 언제 이킬이나 먹었지? 아 이래서 내려왔을 때 시야를 먹어야 된다고. 아이. 아니, 그걸 왜 타! 왜 타! 왜 타? 왜 타는 거야 그걸? <웃음> 아. 아 이거 제 전력 먹을 동안 시간만 끌고 용가자 아, 미드라 아미드라이부터 밀어야 하는데? 아니 아, 아유 내가 걸렸네 나 데려가 줄.. 좀, 데려가 주실래 여기 여기. 아, 아, 잠시만요! 잠시만요! 나 이거 맞으면 못 가다. 아, 젠장. 정신이 하나도 없어. 나 내가 어딨는지못 봤어. 오. 아. 안 돼, 안 돼! 안 돼! 아씨, 안 되네. 어? 야, 난 죽을까봐 내가 쓴 건데. 내가 저거 안 썼으면 나 죽었어, 임마. 억제기를 두개 깨가지고, 어, 이걸 친다고? 어? 어? 게이두 이걸 바드가? 바드가 날 살려줬네? 아니 이걸 바드가 날살려주네 끝났다 하무 바드가 바드가 날 살린게 고맙다 바드야 나 방금 죽을 뻔했어 유미차이래 유미차이 이미 차이.